칭찬 스티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입력에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흰색 화살표가 나오며 더블클릭 기본 탭에서 너비는 외고0 높이는 170을 해줍니다. 선 탭을 클릭해주시고, 펌의 종류는 펌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채우기에서, 면색은, 색상 테마를 클릭해서, 비슷한 색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기본을 클릭해 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 가로불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를 다 썼으면 글자의 오른쪽에 마우스로 가져가 계시면 I.면이 되죠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글꼴은 양을 적어주시고 양적 깨비 B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3 5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테두리 선을 클릭하시고 까만색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세 줄이 두 줄으로 변경이 되죠. 흰색 화살표일 때 더블클릭해서 선택에서펀 없음, 채우기 탭에서 색채우기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장렬을 해주겠습니다. 빈공간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모양이 R자일 때 클릭해서 상단의 가운데 장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타원을 넣어 주겠습니다. 한 줄에 10개짜리 타원을 5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형을 그리하시면 너비와 높이가 나오죠. 크기를 10으로 통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선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 스타일을 누르시고 선 종류 선 없음을 선택해주겠습니다. 빨간색대각선은선 없음입니다. 클릭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투명도를 줘서 조금 연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에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투명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투명도는 20으로 주시고 투명도는 2식을 하겠습니다. 한 줄로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s 프트키를 같이 누르겠습니다. 옆으로 드래그해서 10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 때는 마지막에 위치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도형에서 개체 선택을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에 포함된 는이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큰 사각형도 선택이 됐기 때문에 빼기 위해서 키보드의 Shift키를 누르시고 사각형을 클릭하면 사각형이 선택에 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상단에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힐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어 있습면 단결을 못 맞추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대체 개체 눕기 넣기, 개체기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4개를 더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제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눌러서 다섯 줄을 선택해 주시고 단단에 맞추해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누르시면 세로 간격이 동일해집니다. 이제 입력에 그립이 나가면서 원하시는 그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원하시는 그림으로 자유롭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쇄를 하고 싶다면 지금 편집용지에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단에 쪽에서 편집용지 왼쪽 오른쪽 여백을 10으로 수정해 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인쇄가 됩니다. 이제, 위에 부분이 조금 올라갔죠? 이럴 때는, 도형에서, 도형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도형에서, 개체 선택, 크게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느낌, 실행,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본에서, 글자처럼 지그를 체크해 주시고, 설정.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주시면, 깔끔하게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인쇄를 누르시면, 정확하게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